왜 여기 있어? 응? 왜? 응? 차리. 아이고 차리. 목이 어디야? 다리가 어디야? 우리 못친데 헷갈리네. 모치, 내 카라를 하고, 어떻게 자는 거야? <웃음> 뭐지? 어너내 칼한 상태로 여기 어떻게 올라갔어? 뭐지? 아 귀여워. 차리. <웃음> 어 여기 있었네. 차리. 체리, 보찌는 플라스틱 네카라에 너무나도 쉽게 적응했습니다. 불편은 하겠지만 수술한 부위가 아무 문제없이 빨리 낫기만을 기다리며 더욱 신경쓰고 보살피고 있습니다. 카라를 해도 싸우는 건 똑같네 이 시끼들 응? 나 응, 싸우는 고 가. 먹는 건 높은 그릇에 주니 한 방에 해결되었어요. 물도 잘 먹고, 사료도 잘 먹고, 주류도 잘 먹고. 먹는 게 불편하면 우리 소중한 체리모찌 스트레스 받을까봐 걱정했는데 이쁜이들이 잘 적응하네요. 먹을 때만이라도 편안하게 네카라를 빼주고 싶었지만 우리집 고양이들은 물을 좋아해서 하루종일 물을 마시고 먹는 것도 한 번에 많이 먹지 않고 하루종일 먹어요. 제한급식처럼 시간 맞춰서 먹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저희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플라스틱 넥카라에 잘 적응했으면 했는데 체리 모찌가 잘 따라줘서 다행이에요. 고양이는 물을 잘안 먹어서 걱정이라는데 우리 집고양이들은 물을 아주 잘 먹어요. 그래서 화장실 사용할 때마다 하루에 10번이라도 아주 깨끗이 치워주고 있어요. 많이 먹고 많이 싸라. 얘는 너무 웃기다. 츄르를 <웃음> 이런 접시에 다가못 먹어가지고 높은데에다가 주고 있는데... 어머 동시에 다 먹었어. 네, 뭐야 얼굴 되는데요? 먹네. 근데 왜 아까 여기다 사료 담아줄 때는 안 먹었냐? 니네, 순이 코까지 먹었어요. 이놈들 추루는 못 참지. 네. 엄마 거, 누나 거, 낮은 그릇에 있는 것도 다 먹어치우네 이놈들. 아. 망망고가 한한네안 응, 한... 먹어? 네, 먹어요. 응. 왜 후진을 해? 얘 고개 고도봐 뭐야 먹잖아 뭐지 어떻게든 먹네요 먹고 살라고 물은 그래도 요렇게 나야겠다 제리 아 귀여워 아 귀여워 <웃음>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<웃음> 어, 완전 강한 하지다요 아이고 어. 좋아 <웃음> 네 아이고 좋아 아이고, 좋아. 아이고, 좋아, 아이고 좋아. 강아지야 강아지. 강아지네. 아이고 좋아. 아이고 좋아. 아 좋아. 이 좋아. <웃음> 귀여워 귀여워. 너무 귀여워 귀여워. <웃음> 귀여워. 제 싸운다.